대화록 전문을 살펴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.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.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. 우선에 울려줄 영광된 동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들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장로하자즉패청산이라는게 음. 사람에 대한 뭐 보복 무슨 정리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음. 그냥 그동안 했던 우리 부정부패들 그다음에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네. 했던 그런 네. 어, 그런 위주의적인 행태들 특히 옛날 그 박정희 체제가 남긴 많은 어떤 유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씻어내고 어좀정상이나라고 가야 되겠다 이게 적폐성산 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주위에는 사람도 네. 좀 정리해야 돼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원칙이거든요. 누가 어, 이 평생 동안 네. 살아오면서 원칙을 지켜왔냐. 저는 일관되게 음. 원칙을 지켜봤죠. 음. 세상을 바꿀려는 노력을 해왔고. 음.